안녕하세요 꿈디언입니다네 오늘은 화장품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여러분들 평소에 바르는 화장품 스킨 로션 그리고 씻는 세안제 그리고 비누를 선택하는 기준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선택을 하시나요 어, 제가 오늘 가장 안전하고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르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혹시 이 리트머스 종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거는 산도 측정할 때 쓰는 종이인데요. 파란색으로 갈수록 강알칼리성 강알칼리성은 우리 때를 뽀득뽀득하게 빼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세제, 뭐 트리오, 퐁퐁 그 다음에 뭐 빨랫비누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점점 더 노란색으로 변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면 강산성 산성은 어, 살균 소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식초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식초는 살균 효과가 있다고 해서 무좀균을 죽인다고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그런 성질을 띨수록 이렇게 빨간색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 물은 중성이죠 물의 성질은 ph7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연 그러면 우리 피부의 산도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약산성 제품 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약산성은 pH 밸런스 4에서 6 정도 되는데요.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산도 테스트를 했을 때 리트머스 종이가 약한 산성 쪽 노란색을 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제 피부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물을 묻혔을 때는 약한 연두색을 띠죠 이게 중성을 뜻하는 거고요. 건강한 피부라면 약산성 제 피부에 다시 이렇게 붙이니까 노란색이 다시 됐습니다 제 피부는 어 건강한 노란색을 띠고 있는 약산성의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양수의 pH 밸런스 농도가 약산성이거든요 그러면 내 피부에 가장 안전한 제품을 쓰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어 제가 이렇게 비누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어 우리 때를 뽀독뽀독하게 빼주는 빨래 비누 있죠 빨래핀을 이렇게 잘라 봤는데요. 빨래비누는 과연 그럼 어떤 성질을 띄고 있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라면은 때를 뽀득뽀득하게 빼주는 강 알칼리성 역할을 띄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와 묻히자마자 바로 이렇게 파랗게 완전히 때를 뽀득뽀득하게 빼줄 것만 같은 그런 강알 칼리성 성질을 띠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비누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이거는 우리 선물 세트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냥 일반 미용 비누예요. 네, 향기도 굉장히 진하고 좋고요. 이 비누는 과연 어떤 성질을 띠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용 비누도. 헉! 빨래비누랑 완전 똑같아요. 정말, 저 정말 놀라, 놀랐거든요. 빨랫비누는 진짜 엄연하게 때만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그냥 이렇게 독한 걸 알고 있었는데, 우리 피부에 바로 닿이는, 그리고 세수도 하고, 뭐, 손발도 씻고 하는 이런 비누가 빨래비누랑 완전 똑같은 거 보이시나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어, 이거는 한때 홈쇼핑에서 굉장히 음, 유행 많이 했던 저도 한때는 굉장히 많이 썼던 비누거든요. 영국 황실에서 쓴다는 그 달걀 비누, 계란 비누예요. 얘는 한참 어, 계란 흰자 팩으로라도 좋, 좋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애용하던 제품이었는데요. 헉, 대박이죠. 와, 이거 완전히 똑같아요. 빨래 비누랑.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었거든요. 그리고 패키지로 막 상자를 이만큼씩 쌓아놓고 샀, 샀었는데 어,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 강알칼리성을 강알, 띠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천연 논이 비누예요. 제가 한의원에서 구매를 한거한2 5 0 0 0원 정도의 가격을 주고 샀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이 비누는 아토피, 아기들 아토피에도 좋고, 뭐, 여드름 피부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굉장히 그런 염증을 잡아준다, 모낭충을 잡아준다는 그런 비누로 유명해서 제가 구매를 했었거든요. 자, 이 천연 비누라고 하는 아토피 비누, 아기들한테 쓰는 비누도 이렇게 해봤더니, 대박이죠. 저 진짜 이거는 완전히 충격이었어요. 진짜 좋다고 해서 샀던 거였거든요. 강력 추천 받아 샀던 거였는데 그냥 내가 비싼 비누로 비싼 빨래 비누를 쓰고 있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 이거는 A사의 꿀 비누라고 하는 건데요. 이 비누도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었죠. 자, 비누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입소문 났던 비누들의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제가 실험을 하고서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천원짜리 빨래 비누를 쓰는 거나 뭐가 다르지? 그냥 나는 내 피부를 좋다고 지금까지 써왔던 비누가 지금까지 내 피부 보호막을 벗겨내는 피부가 단백질 성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보호막을 벗겨나서 계속 세균에 노출시키는 환경을 제가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여드름이 뾰루지가 올라오고 이런 이유를 알지 못했었는데 이걸 보고 나서는 정말 저도 아 제대로 된내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제품으로 바꿔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진짜 놀랍죠? 그런데 제가 이 뉴스킨에서 나오는 바디바라는 약산성 비누를 알게 됐어요. 자, 그냥 굉장히 크고요. 묵직하고요. 그냥 빨래비누처럼 생겼어요. 그 단단하고요. 근데 이 비누가 약산성에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자, 짠! 어때요? 옆에 제 피부와 성질과 똑같은 약산성을 띠는 비누죠. 색이 변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약산성을 써주시면요. 모낭충이 살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약산성 환경이거든요. 피부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여드름이 생기고 이런 아토피, 이런 피부 질환이 생기는데 약산성 제품으로 바꿔 써주시면 굉장히 또내 피부 보호막을 생성해줘서 그런 외부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요 기준 꼭 아시고요. 안전한 약산성 제품으로 바꿔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박이죠? 빨리 닦아내야겠어요. <웃음> 자, 근데, 오, 똑하죠? 나 지금까지, 어, 이렇게, 알칼리 파랗게 변하는 제품밖에 안 썼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내 피부가 알칼리로 변했던 피부라도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약산성 제품으로 사용해 주시면요. 다시 건강한 피부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변한 거 보이시나요? 음. 다시 건강한 약산성 피부로 돌리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안전한 제품으로 바꿔 쓰시고요 특히나 이 바디바라는 비누에는 어, 몸에 해로운 제품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혹시 경피독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 내가 술을 직접 마시는 것과 어, 그 다음에 욕조에다가 술을 풀어놓고 들어가 있는 것과 어느 게 빨리 더 취할까요? 보통은 마시는 게 빨리 취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직접 욕조에 들어가 있는 편이 훨씬 더 빨리 취한다고 요 왜일까요? 제가 마시는 거는 어 내장기관을 통해서 해독을 하는데요. 피부로 직접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이런 해독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바로 혈액을 타고 혈관을 들어가서 세포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취하고요. 몸에도 더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해독기관이 없는 내 피부로 들어가는 것들 경피독 피부로 들어가는 독들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씻고 바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먹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제품으로 바꿔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산성 비누로 된 제품이 딱두 가지가 있거든요 백화점 1층에 S 브랜드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뉴스킨에서 나오는 바디바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어, 그 S 브랜드의 약산성 비누는요 고체 타입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무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막 씻을 수가 없어요 전용 브러쉬로 조심조심 써야 되고요 가격이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만약에 어, 우리 아이가 아토피인데 그 비누를 사용해서 싹 나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사용하시겠죠 그런데 부담스러워서 엄마나 아빠는 쓸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가격대가 고가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써야 될것 같은데 어, 뉴스킨의 바디바라는 비누는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모두 빼고요. 그냥 본사로부터 바로 내가 다이렉트로 직접 구매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광고비 비싼 모델료로 지급됐던 것들을 모두 다 제외하고 이 제품에 대한 값어치를 높인 제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쓸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에 한 하나 어느 정도면 쓸수 있을까요? 5만원이요? 10만원이요? 아닙니다. 이 비누는 요 12,000원이에요. 네, 12,000원으로 쓸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불필요한 유통 단계가 모두 없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합리적인 기준과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고민해보시고 꼭 안전한 제품으로 바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비누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어, 다음은 여러분들의 세안에 관련된.